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이렇게 여기서 맺기장 이렇게, 맡기잖아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보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응. 응. 응. 응. 이렇게 보죠. 응. 한 수표 갖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눈을 돌리고 들어가는 게 응. 되게 응. 되게 많아요. 응. 우리가 소팔개장에서 응. 응. 이제 눈을 응. 쓰는 이유는 응. 맞으면은 좋은 거고. 아마 지금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하면, 피하면 이제 이게 어. 접근이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인천 노파 팔계장에서는 이렇게 원을 도는 걸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달릴 주자에다가 손바닥. 그러니까 천천히 걷기도 하지만 급박하게 걷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줄안 달린다는 말을 써요. 네. 보세요. 음. 이렇게 돌면은, 음. 네, 여기서 다시, 다시, 음. 음. 방향이 바뀌나가잖아요 음. 네. 어! 그니까, 요게 되게 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음. 상태에서 연습을 할때 돌면서 이쪽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먹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막으니까, 응. 음. 음. 이거 갖다가 안전하게 주먹을 이렇게 지르려고 연습하는 거죠. 어. 그, 그 다음에 어디서 술 쓰든지. 네. 음. 그래서 요 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힘을 갖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요 측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만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네. 애상초 돌 때, 돌다가 주먹으로 이렇게 찔리면은 측면하고, 요거 갖다가, 아까 천장으로 막아서, 네. 다시 일로 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쪽이 좀 또, 오. 또 걸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TK <웃음> 어. 파이터! 네. 어땠어요, 느낌이? 저는 택견을 해서 이제 제가 또 퇴질도 잘하고 잘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저도 관장님 빈틈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몸의 방향을 읽으시고 먼저 날려버리시니까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TK 파이터. 예. 지금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No. 자, 이제 지금 이제 TK 파이터가 예. 그 팔개장의 방식으로 한번 해봤다면 네. 티켓파이터가 만약에 예법택견식으로 네. 움직였을 때 네. 요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솔직히 아.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Let's <laughs> go. <laughs> 네. 오, 자, 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발기술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다른 무술에 비해서 그렇게, 음, 이렇게 다양하거나, 또 그, 어, 그 범위가 넓진 않은데, 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팔개장에도, 어느 적정 분량의 발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팔계장에서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맹목적으로 손바닥만 쓴다 이런 뜻보다는 <웃음> 손으로 할수 있는 많은 주먹을 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과도기적인 상징을 장이라고 팔계장에서 표현하는 거니까 손도 사용하고 주먹도 사용하고 팔꿈치 발차기 <웃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사실 팔계장의 실체입니다. 와. 요즘 그 무술의 실전성, 실전성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실전성을 이렇게 경기의 관점에서만 보는 건좀 무리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팔계장을 배워보고 저의 생각은 정말 너무 효용성이 많은 무술이다. 또 경기 무술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훈련 방법 손 핸드테크닉 키 테크닉 이런 그다음에 몸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 체육관 안에서 충분히 잘 훈련이 되고 이런 그 스파링 훈련을 한다면 이 자체로 너무나 좋은 호신술로서 실전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무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와 정말 아, 티켓 파이터 예. 뭘 느꼈나요 어제 핸드캡 보고. 예. 예. 손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예, 손이 팔꿈치도 그렇고 손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어, 팔뿐만이 아니라 발도 어, 발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발차기. 예. 아 정말 너무 좋은 무술을 오늘 배워서 예. 너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팔계장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무술인 분명하니까 팔계장 역시. 부족한 부분, 뭐 발차기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타 무술의 좋은 점을 또 받아들이면 은 우리 팔계장도 더욱더 훌륭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저도 오늘 상당히 배운 것이 많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